피카츄! <웃음> <귀여워>. 아네엄가가 <지우가. 웃음> 보세요. 까볼게 아빠. 응? 음. 마아빠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. 들어너 귀여워. 이야, 네. 좋아. 좋아. 아,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응. 귀 <응>. 아, 귀여워. 귀여귀워귀 <웃음> <나 있어? 웃음> 진짜 정말꼭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. 아, 그 아, 같아? 알겠... 오, 아, 아 그렇게 아, 들어가는 아, 거구나. 이야, 아, 아, <웃음> 대박. 어, 아, 그래, 그래. 선생뒤 아, 아, 아 야, 이런 생활을 했을까? 응? 아, 이야, 음. 아, <웃음> 아, 대박이다. 어.... 맛있어? 황탱 가지 정우야 나있어네 i <웃음> <이좀 봐. 웃음>